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 프로덕션의 심플입니다. 때는 2015년, 각종 게임 어워드에서 800여 개의 수상과 찬사를 받고 250개 이상의 최다 고티를 받아낸 위쳐 3 와일드 헌터를 제작한 신기에서 내려온 제작사 CD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때는 1990년대 폴란드 당시 PC게임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마르친 이빈스키와 미하우 키친스키는 열정적인 고교생 게이머였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는 그때마침 1989년 9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재무장관이 레쉐크 발체로비에 주도하에 1990년부터 충격요법이라는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산주의 정책을 완전히 버리면서 폴란드 내내 의 해외 무역과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폴란드의 GDP가 꾸준히 상승했죠 체제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폴란드 내에서는 자유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르친과 미아오는 이때다 싶어 해외로부터 게임을 수입하여 규지보프스카 거리에 있는 바르샤바 컴퓨터 시장에 보따리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규모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해 1994년에 현재 CDP의 전신인 CD 프로젝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D 프로젝트 레드가 우선이라고 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CD 프로젝트는 유통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낯선 해외 문물에 익숙치 않았던 폴란드 국민들은 폴란드 책초로 폴란드어가 들어간 패키지와 매뉴얼을 유통하는 cd 프로젝트에 열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cd 프로젝트는 보이스레코딩까지 100% 현저한 발더스케이트를 출시하여 약 10만장 이상의 판매를 달성해 입지르 더욱 확고히 합니다 그때부터 cd 프로젝트는 야 이거 우리 국민들은 게임의 질이 좋으면 정말 잘 사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때부터 가짝 사의 스멜이 풀풀 풍겨오기 시작했던 거죠. 드디어 2002년 우리 스스로 게임을 만들어보자 라는 마르친 이빈스케의영문을 기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 개발사인 CD 프로젝트 레드 스튜디오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고교 시절과 칼리지 시절에 자주 접했던 안제이 쌉코스키의 문학에 영감을 받아 소설판 더 위쳐의 세계관 이후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계획하게 되는데요. 더위처 게임 개발 당시 2천만 조티 하나로 약 60억 원으로 폴란드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게임이었으며 개발진만 100명 이상, 그중 대성당이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토맥 바긴스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10월에 PC판 더위처가 출시되었고 폴란드에서만 출시 3일만에 3만 5천장, 전세계적으로 1년만에 1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하게 됩니다. 상업적인 성공과 더불어 개발사 내부적으로 강한 동기부여와 경험을 쌓게 해준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콘솔판을 이식하려고 하였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되고, 2012년이 돼서야 맥OS, 리눅스에 이식하여 출시합니다. 너위처를 통해 받은 상만, 게임스팟, IGN을 포함하여 100개가 넘었다고 하니 자사의 첫 IP치고 괜찮은 성적이죠 2008년에는 g o g c o m GOG갤럭시의 전신이 되는 고전 게임 전용 플랫폼인 굿홀드게임스를 내놓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고전 게임용 스팀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스팀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고전 게임, 신작 게임, 2인대게임할거 없이 죄다 판매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게임들은 모두 DRM 프리입니다 여기서 DRM이란 디지털 권리 관리의 약자로 대표적으로 서버 인증이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서버로부터 정품 인증을 해야 했으며 서버의 정보를 송수신해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필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마르치는 야 어차피 크랙만 먹으면 복돌이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 물론 복제가 부정적인 게 맞는데 뭐 불편해서 하겠냐 이런 부정적인 근거로 DRM을 no. 도입하진 않았는데요 언제라도 자기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소유권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시켜준 것 같습니다 2009년 10월 21일에 1990년대부터 IT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1994년 바르샤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옵티머스 SA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2010년 옵티머스사가 CDP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인수했고 2011년 10월 초에 초기 개발사까지 포함하여 CD 프로젝트 레드 SA라는 이름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병이 마무리되고 안정화될 무렵 자사의 게임 엔진인 레드 엔진을 기준으로 2007년에 출시한 위쳐의 후속작인 위쳐2 왕의 암살자의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여러 게임 매체에서 2011년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주목받았으며 심지어 정치 뉴스를 다루는 더 폴리티카에서 위쳐 시리즈 주인공인 게롤트가 폴란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캐릭터 50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으며 정치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CD 프로젝트는 국가의 지지를 받으며 2011년 5월 17일 PC판 위쳐 2 왕의 암살자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같은해 4월에는 엑스박스 하반기에는 맥OS용으로 출시하면서 2012년 10월 당시 2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현재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사고 있는 CD 프로젝트 레드의 두 번째 IP인 사이버펑크 2077의 기획을 발표하는데 그럼 잠시 공개 발표 당시의 내용을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I would like to draw your vision. Imagine a rich and futuristic world with ultra modern technology, which at the same time it's decadent and uh, there's degenerated Human society. I think it rings a bell to a lot of you, but that's just a description uh, to move your imagination a little bit. So that's the world, but uh, right now, let's say a few words about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t's over 4,700 pages in 44 handbooks. Okay, warmer, warmer. Um, and over 5 million pen and paper players. I mean, it's quite a safe estimation, but it's a, it's a very advanced, very, very mature system which has been played by people for the last 25 years. So, ladies and gentlemen, I'm really honored to announce that uh, we are working on a cyberpunk game, but not just a regular cyberpunk game, on the cyberpunk game. <laughs> 2012년은 그룹 브랜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유통사인 CD 프로젝트는 CD PPL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고 CD 프로젝트 브랜드 CD PPL, GOG를 이끄는 그룹명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익숙한 CD 프로젝트로 명칭을 등록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브랜드 교체도 했겠다 그룹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하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지 2014년 이후에 CD 프로젝트 브랜드에 갑자기 시뻘건 새한 마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북부 홍관조라는 새로 캐나다 남부지역이나 미국 메인주 등 북미 등지에 서식하는 새라고 하는데요 홍관은 머리 위에 빨간 왕관 모양의 깃털과 몸 전체 대부분이 붉은색을 띠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이 붉은 옷을 입는 데서 카디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보니 이 녀석이 모티브가 된 게임이 있었죠 그렇다고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새 중에 왜 독수리도 갈매기도 참새도 아닌 북부홍간조를 마스코트로 결정했을까요 CD 프로젝트 레드의 수장인 아담바도스키의 언급에 의하면 저 빨간 새는 매우 호쾌하고 대담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게임산업 속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북부 홍관조의저 붉은색은 슬라브 신화에 나오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불새이며 우리 문화적 근간이자 유산인 라루고의 모습과 매우 연관성이 있다. 또한 붉은색은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주며 최고의 RPG 게임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열정과 창의를 대표하는 내면의 불꽃과도 같았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 마스코트가 박힌 CD 프로젝트 레드의 다음 작품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어마무시한 작품이 됩니다. 2015년 5월 19일 RPG 위쳐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위쳐 3 와일드 헌트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각 작사의 면모대로 한국어를 포함해 15개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엑스박스 1, 플레이스테이션 4, PC버전이 출시되는데 이미 출시 전부터 전세계 게임 유저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시 후 6주차에 600만장을 돌파했고 2016년 골든 조이스틱 어워즈를 포함하여 300여개의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등 경이로움을 보여줬으며 CD 프로젝트 레드는 2015년 올해의 개발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무료 제공 발빠른 버그 수정 등 초유저 친화 정책으로 명실상부 가짜사의 명부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후에 출시된 DLC인 하츠 오브 스톤 블러드 의 와인의 출중한 콘텐츠 덕분에 CD 프로젝트 레드의 명성은 전세계적으로 드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2017년에는 위쳐의 카드 서브게임인 괸트가 공식화되어 베타 버전을 유포되었고 2018년 7월에는 E3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공식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괸트의 싱글플레이 캠페인인 스롬브레이크를 출시하면서 2019년인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작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그 이상 행보를 보여준 CD 프로젝트입니다만 2017년 직원들이 밝힌 고된 기업 문화와 급여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누구보다 직원 하나하나가 게임을 사랑하는 게이머인 만큼 전세계 많은 게이머들에게 유저 친화적 콘텐츠를 제공해줬던 것처럼 회사 내부의 문제도자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사이버펑크 207층의 건승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CD 프로젝트의 역사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플 프로덕션의 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